자 여러분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움직일 건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큰 틀은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 일단 큰 틀은 맞춰서 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후대기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아, 버프 캐를 뒤에다 놔볼게요. 버프 캐, 버프 캐, 버프 캐. 근데 그 일단은 탱크 톰마스, 크로비칼리에스는 크로비 이제는 탱크 톰마스가 조금 더 좋다라는 다라 얘기가 있기 때문에 탱크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. 동기자가 S 그리고 저는 메르자르가르드는 S가 맞다고 봅니다. 메르자르가르드는 S가 맞다 그리고. 소닉 S 이게 재능 올리고 그러니까 이 메르자르가르를 레벨 140을 찍고 재능 올려주면 안 주는데요 거의 미친데요 거의 자 그리고 변경맨이 S다 변경맨의 s s 급까지좀 그렇고 딜러이기는 하지만 S 정도가 적당하다는 라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킹을 SS에 놓고 싶어요 왜냐면 아메쿠자라스랑 마치게가 주는 버프를 킹 혼자서 하니까 저는 이 버프 캐롤은 킹만한 캐릭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킹을 사실은 SS에 놓고 싶은데 어 이제 여러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SS와 S의 사이가 맞다라는 얘기가 이제 맞는 듯합니다. S를 s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가로 그리고 무거운 힘은 카보기 그리고 보로스 그리고 금속배트 불굴이 있는 금속배트에요금속배트 절대 무시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쭉 봐주면 한국 타치마키는 S 이거 한국 타치마키 라고 볼게요 한국 타치마키가 후반 진짜 그 후반에 가면 일반 타치마키 보다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이 백신맨을 각성 백신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성 백신맨이 방어가 미친데요 그래서 SS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S 있잖아요 그 모기벌레 자, 이 초S는 제가 봤을 때는 A거든요 그래서 이 초S를 일단은 이 각성 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놀 건데 어디가 노, 어디에 놀까요? 가로 S 가로가 S라 가로가 S라는 얘기가 좀많네요 가로가 어떤 S다. 가로 내립니다. 그죠? 킹 S S 랭커들 다 킹스로 버프해놨어요. 그쵸 가로는 S가 맞다. 한국 타츠가 타츠랑 비비는 딜팅이라 한타를 SS 울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? 그렇죠 여러분들 팁입니다 과금러가 아니면 이런 맞는 캐들은안 쓰는 게 사실은 맞아요 보로스도 내려옵니다 이거를 굳이 놓자면 이렇게 될수 있지 않나고 라 저는 킹을 높이 평가해요 왜냐면 어느정도 과금을 하신 분들은 킹이 있는게 캐릭터를 줄여요 얘네 둘을 같이 쓸 거를 킹하나로 퉁 치니까 네. 그래서 S 각성 백신맨이 아직 정보가 많지 않으니 S로 낮추는게 어떨까요 그죠? 아직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성 백신맨과 변경맨은 S 플러스 효율도 킹이 더 좋아요 보러스 S 플러스 까지 가도 될것같아 요정도 될것 같습니까? 굳이 조금 더 나누자면 또 이렇게 나누게 될것 같아요 그죠? 가로는 다들 애매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동재도 사실은 저는 저번에 동재가 솔직히 조금 미스였는데 동재가 이쪽 구간이었는데 지금 저는 동재가 이쪽 구간에 우리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a n 실버팩 실버팽은 일단 단일 딜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실버팽이 좀 따따네요 그리고 메탈라이트 그리고 후누키 그리고 스야마 그리고 아수라 기절 주는 게 이게 엄청 큰 효과잖아요 아수라 아수라가 기절인가요 침묵인가요? 같은 얘기인가요? 탱커로는 격투덱에서는 이 탱크톱이 괜찮다고 해요 지금 아머드고릴라 A. 잉 오케이 아워드고릴라 A 인정해요 그리고 쿠르비카리가 더 좋은 줄 알았지만 방어벽을 세워줘서 근데 탱크톱과 쿠르비카리를 굳이 견주자면 탱크톱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카부토는 턴을 죽입니다 턴을 죽이는 기절이에요 원포맨 영웅이 제일 센 캐릭터가 뭔가요? 저는 그래도 타치마키라고 봅니다 금속벨트한 단계 낮춰주세요 아... 금속벨트 낮출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사실은 이정도인데 우리가 변경맨하고 각성백신맨 나온지 이틀 됐는데도 아직 이 둘의 정확한 성능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티어플 자체도 한 2-3일정도 인게임을 좀 해봐야돼요 그래서 조합을 맞춰놓고 어느정도 효능이 나오는지 그거좀 봐야될 필요가 있어서 금배는 SS 맞아요? 불고래 금배는 SS가 맞아요 실버 팬한테 유수의 암시일 것 맞아도 버칩니다. 자, 그래도 이렇게 되고 왔고요. 그리고 타츠마키 하위 후환이 그냥 황금볼로 보시면 돼요. 자, 나머지 이 B에 있는 캐릭터들은 정예인데 애매한 캐릭터들.